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보고 나라가 대답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와! 헛따따따따 와! 샤이닝스타 채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일단 한번 볼까요? 나라의 첫 영상! 네! 나라의 Q&A! 궁금했던 걸 알려줄게! 영상입니다! 짠! 나라야 조용히 하고 있어! 자! 그쪽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최근 날짜 순위로 해서 쭉 해서부터 우 와, 대표 엄청 많아요. 오잉, 오잉. 나라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나라야 기대할 게데 네. 앞으로도 나라의 라이브 그리고 컨텐츠 빨리빨리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라야, 나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 사랑해. 내 네, 저도 사랑해요. 응, 아이니 나도. 따라 나도 커서 아이돌 어 정말인가요? 잘만날수 <웃음> 있으려나? 나라님 저도 하모니가 되어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어! 그렇군요. 이미 나라의 하모니는 되셨으니까 아이돌만 되시면 되겠네요. 응원할게요. 나라야 다음 라이브에 만나 안녕. 네 유림님 오늘 라이브 오셨나요? 나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늦게라도 오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지 뭐냐고 물어봤는데 사랑해요 아, 정말요? <웃음> 나라야 날씬한 비법 알려주면 안 돼? 나 너무 뚱뚱해 헉, 뚱뚱하다고요? 나라 서 요즘 통통해졌는데 <웃음>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통통 뚱뚱한 친구가 끝나죠 그럴 때는 우리 집에서라도 스트레칭으로 나도 이렇게 쑥쑥이 쑥쑥쑥이를 하면 몸을 리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헬로우 나라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나라 경고를 야겠어요나라갈수 아... 있는 영어 헬로우 고파이 I love you i n e 도할수 있어요 나라 너무 귀여워요 네아 스마일까지 감사합니다 아리곰곰 님도 닉네임이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귀엽다 잘 알아요 유유유 아, 지지님 감사합니다. 나라도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른 하모니분들이 보기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 영상 언제 올라와요? 어! 샤이닝스타 애니메이션에 관한 질문들을 채팅창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 댓글에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치만 나라가... 사실 나라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팬들의 세계 아닐까요? 그 다음 편은 여러분이 라이브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나라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라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나라가 나중에 언젠가 대답해드릴 수 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멜로디 춤을 다시 보고 싶어요 어, 뮤직비디오에 있는 춤 말고 조금 더 나라가 연습해서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와 헉!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라 일본어 한자 읽을 수 없어요 서 가타카나 읽을 수 없어요. 온니 히라가나 히라가나 됩니다. 히라가나로 써주세요. 히라가나 바카루 가타카나 와카리마이 어, 어. 음, 컨텐츠 해주실 수 있어? 그림 그리기 말이야 부탁할게. 네, 그림 그리기요? 음, 나라의 그림 실력 을언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라이브 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댓글을 지금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나라가 스크롤을 천천히 올리면서 눈으로 다 봤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